구독자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전국민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산널 관계자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성지지층들은 문재인, 김정숙, 온주룡, 온탁희, 이재명조 북정경 신종인의 대변과 소변을 드높아 우주를 접하다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세날 관계자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성지지층들이아가비동가 진동을 합니다. 세날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성 지지층들의 아가비 동네가 진동을 합니다. 세날 관계자들과, 관계자들과 TVS, 세날, 서울의 소리, 이티브이 오피, 트 t v 뉴스 관계자들과 알리니 황의 도 얼로 나라야 바꾼다. 김초은정치이라 정치휘단이 있습니다. 이들도아가비 동네가 진동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온재인, 김정숙, 온주명, 온타해 이재명, 주국정경진 주인의 대변과 소변을 받아먹는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윤호중, 송영길, 김남북, 김용인 박범계, 주인의 봉인정, 이해찬, 박지원, 박영선, 박홍근, 정세균, 이낙연, 김종인, 황의, 정청래, 우당호, 안인석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의 아키리 동기도 장난이 아닙니다. 문재인 김정욱, 문주명문탁해 이재명, 주국정경심 종인의 대변과 소변을 받아 먹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이아기리 동네가 장난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 김여정, 띠설주, 현송월의 대변과 소견을 쳐받아먹고 있습니다. 문재인 아가리의 북한 김정은, 김여정, 띠설주, 현송월의 동네가 장난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도 북한 김정은, 김여정, 띠설주, 현송월의 대변과 소견을 저 받아먹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 아가리의 북한 김정은, 김여정, 띠설주, 현송월 동네가 장난이 아닙니다. 세날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성 지지층들도 북한 김정은, 김여정, 띠설주, 현송월의 대변과 소견을 저 받아먹고 있습니다. 세날 관계자들과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성 지지층들 아가리의 북한 김정은, 김여정, 이설주 현송원 동네가 장난이 아닙니다. 문재인 김정숙, 온주명, 온타게, 이재명, 주부 정경심, 종인의 대변과 소변을 받아먹고 문재인이 만든 인대함법을 통해 이 득을 받은 다주택자들입니다. 이들이 한북부채가 1539조 원이 훨씬 넘는 부채를 전국인들에게 넘기고 온재인 정부 인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국민들이 주는 세금을 알들이 모아서 보이 고식할 것입니다. 정의기억연대의 단체직원들과 윤니향처럼 보이 고식할 것입니다. 온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소당공인 자영업자들, 시장 상인들을 다단시키고 자활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제영상을보시는 전국님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제영상을보시는 전국님 여러분들 제영상을보시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